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될때 커뮤니티 기능이 생기는데요 이제부터 핸드폰이 아닌 컴퓨터로 최대 5개의 이미지 또는 gif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